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약속대로 댓글 중에서 질문 하나 꼽아서 오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시청자 사연은 어떤 것일까요 자 대표님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이주택자인데 똘똘한 이 아파트의 경우 그러니까 똘똘하다는 얘기는 처분할 만한 아파트가 아니라 다 좋은 아파트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 추가로 투자할 때이 꼬마 빌딩이나 썩상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여유자금이 예, 2억 예,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2억이면 꼬마 빌딩은 사실상 좀 어렵겠죠? 이 꼬마 빌딩 가려면 똘똘한 한채 아파트나 두채 정도 모두를 처분해서 꼬마 빌딩으로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렇다 할 지금 아니면은 이못살 만한 그런 꼬마 빌딩이 아니라면은 이 주택을 처분하기에는 너무 아깝겠죠. 따라서 이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똘똘한 이 주택을 유지하고 예, 그리고 추가로 주택이 아닌, 예, 주택이 아닌 이 썩상, 석상, 썩상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어 ]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똘똘한 한 채나 두 채를 처분하고 예,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을 매입하는 거자 지금 꼬마 빌딩이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택의 예, 급락과 암흑기였잖아요 1월, 2월 오면서 조금 다시 회복하는 상황이죠 자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10월, 12월 때 어디가 많이 빠졌냐면 대략 한 20년, 2 1년에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 이때 수익률 보면 건물 거의 뭐 2% 후반, 뭐 3% 이 정도의 수익률 보시고 건물들을 사셨을 거예요. 특히 많이 사셨던 게 20억에서 50억 사이, 예, 네. 이 정도의 물건을 많이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자를 감당하시려면 거의 뭐 5%에서 뭐 7% 요 정도는 들어가요. 뭐 신용이 좋으시면 은 4% 중반까지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2% 초반이나 중반 정도의 금리에서 약두배 정도의 금리가 상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건물을 유지할 때 간신히 수익 조금 보면서 예, 탄탄하게 유지했던 건물이 오히려 역으로 내가 돈을 추가로 매달 박아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버티고 나오는 물건들이 예, 꽤 있었다 이 10월 12월 달에 꽤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나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이 수익률이 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강남 빌딩은 1% 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예, 이 정도고 나머지도 뭐 2% 기반으로 지금 이 서울의 빌딩 시장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야 될 건물을 어떤 건물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금리가 이렇게 돼서 내가 매달 지출하더라도 확실히 시세차익이 가능한 건물 가능한 입지 건물로서의 입지 그리고 확실히 가격을 저렴하게 내가 가지고 오느냐 이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어이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까 이 주택을 유지하시고 추가로 썩상 투자하는 거이 썩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오래된 상가입니다 오래된 상가 그래서 썩었다 해서 썩상이에요 근데 그냥 오래됐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이게 상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입주권으로 바뀌는 자 입주권 하면은 재개발 구역 내에 조그만한 상가 그쵸? 그리고 그 재건축 예,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이두 개를 두고 우리가 썩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강의에서 또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자,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 재개발 구역 내에는 이 제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지어졌어야 돼요. 네, 입주권을 볼수 있는 재개발상가는그 이후에 지어지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거보다좀 러프한 게 재건축 상가입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재건축 단지들이 문제죠. 상가 때문에.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갔을 때이 조합원이랑 또 상가는 조합원이 아니라 예, 상가위원회예요. 예. 상가 소유주들이라고 할게요. 자, 누가 갑이냐고 물어보면 다 조합이 갑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줘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도정법에 따르면 우리가 전체 75%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각 동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각 동의 상가동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상가가 반대하면 조합설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합설립 하려면 상가를 빼고 가야 되는데 이걸 빼는 게 쉽지 않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강남의 재건축단지들 보면은 전부 다 상가에 입주권을 부여하고 감정가에게 뭐세배내지 다섯 배 정도의 이 보상을 주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진행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다른 지역에 유치원, 단지 내 유치원 사태도 있었죠. 그래서 몇백억 보상해 주면서 진행했는데 그게 또 흐지부지 되니까 다시 또 막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시피 조합이 아니라 상가 소유주가 갑입니다. 재건축 들어갈 때는. 조합 설립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된 상가, 썩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입주권이 주는 시점이 뭐예요? 재건축이 들어가려면 30년 연한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전에는 뭐야? 그 이전에는 입주권이랑 전혀 관련 없는 단지 내 상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상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에 기반해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뭐 30이면 30에 맞는 매매가 그리고 50에 맞는 매매가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가는 싸게 돼 있습니다 예, 완벽한 상권이 아니면, 특히 단지 내 상가는 더 심해요,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처치 곤란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단지가 용적률도 괜찮고, 이 재건축이 추진이 돼. 그러면은, 이게 오래된 상가, 썩상의 가치의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 입주권의 가치의 가격으로 확 변해요.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는, 급변하는 부동산. 원래 이거의 가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가치가 되면서 이만큼의 차익이 아주 빠른 시간에 크게 벌어지는 그런 부동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강남권의 상가들이 특히 강남권에 있는 단지내 상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2년 사이에 적게는 두배 많이는 뭐 7배까지 오른 상가들이 있습니다. 고작 그 3년 정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예, 3년 정도 만에 그렇게 높은 배율로 가격이 올랐더라. 그러면서 강남에 있는 웬만한 단지들이 다 지금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재개발도 상가가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 한남유타운도 지금 상가가 문제고 그리고 음마아파트도 상가가 문제고 근데 결국 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빼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역사적인 데이터 예전에 우리 반포주공이나 이런 것도 다 입주권을 주고 현금 보상하고 이러면서 왔거든요 네, 이러면서 왔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추후에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 단지들을 미리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썩상, 오래된 상가의 가치의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 향후에 연안이 차고 안전진단 들어가고 특별법 나오고 이러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거기에 맞는 가치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가를 지금 미리 사놓는다면 이게 두 수, 세수 앞을 보고 시간을 녹이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가능하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석상 같은 경우 지금 2억, 요자금 2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좀만 더 보태면 요 서울권의 한강변에 있는 향후에 50층 아파트까지 올릴 수 있는데도 석상 매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2억 이내면 분당, 웬만하면 이제 분당이죠. 서울은 이제 2억 이하짜리로 들어갈 수 있는 상관없습니다. 예, 작아도. 분당 쪽을 예, 보시면 이 금액 내에서 좋은 우수한 용적률 200 정도의 예, 그리고 상가 지분이 크고 또, 재건축 들어갔을 때 빼고 가기 어려운, 상가가 아니면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데를 먼저 점할 수 있다. 지금 타이밍 지나면, 여러분들, 일기신도시특별법 나오고 용적률 이제 200도 재건축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오면 늦어요. 그때는 이미 상가 수요가 넘칠 겁니다. 네, 넘칠 거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매 순간마다 기회는 있어요. 매 순간마다 기회는 있는데, 지금 순간은, 이 다음 강남 사이클이 돌아갈 용적률 200과, 예, 네, 일기신도시적법에 어, 가장 수혜를 받는 분당요 정도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하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 투자법이 될수 있다. 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외에 어 아까 첫 번째 빌딩 한번 볼까요? 이 똘똘한 똑똘, 이주택을 만약에 판다 생각하면은 어 지금 지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후에 이 세차익이 높아질 수 있는 빌딩을 매입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역세권이고 예, 역세권이고 그냥 좋다. 지금 좋은 물건이 여러분들 세 차이 아주 클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변할 수 있는 입지가 아예 자체가 변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빌딩을 매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면 자 볼게요. 자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빌딩 만약에 두개다 팔아서 빌딩을 산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분이 운용하는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인 그 시각으로 2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빌딩을 사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 금액대에 들어오는 자리 어디가 어 좀이 지역이 좋아지면서 지역의 입지가 좋아지고 인구가 좀 증가하면서 예 시세 차익을 좀 크게 볼수 있을까? 예.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첫 번째는 전제 신규 노선을 좀 노렸으면 좋겠어요. 신규 노선. 자, 지금 여기 워낙 땅값이 쌌던 동네가 앞으로는 좀 비싸질 수 있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천구예요 금천구. 독산역.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신안산선이. 네, 신안산선이 들어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여기도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자,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쪽에 독산동 일대 그리고 시흥동 일대에 이 모아타운과 예,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 이런 데가 중첩적으로 이 공공재개발까지 중첩적으로 지금 모여 있어요. 여기가 새 아파트촌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블록 여러 개. 여기만 해도 지금 네개의 사업이 돌아가거든요. 그 밑에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 아파트촌으로 바뀌면 여기에 신안산선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대로변에는 당연히 수요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물을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저렴하게는 뭐 20억부터 예, 뭐 많이 비싼 건뭐 200억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20억짜리 이상부터 시작하는 건물이 대로변에도 있더라. 예, 대로변에도 있더라. 뭐 지금은 형편없어 보이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예, 그런 빌딩이 있습니다. 예, 이 동네 보시면 되었고이신안선을 중심으로 노선을 중심으로 봐서 이 주변지를 좀 보면 20억에서 50억으로 할수 있는 빌딩들을 좀 찾고 이게 새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이 노선의 호재와 인구의 증가 재개발이죠 재개발에 대한 호재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제가 보면 노선으로만 오늘 얘기할게요. 빌딩을 앞으로 고르실 때는 지금은 오히려 타이밍이 좋은 게 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뉴타운처럼 여러 개가 묶어서 어, 개발되는 한 번에 개발되는 자리 그 주변에 있는 이 상업지와 억세권 뭐 대로변 자리에 있는 건물을 좀 싸게 살수 있거든요. 뭐, 장인유타운이 될 수도 있고, 뭐, 거여 마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유타운 지역. 그리고 두 번째가 노선이에요. 쉬운 게 노선입니다. 예전에 9호선 3단계 연장이 되면서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건물값이 크게 올랐던 데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이쪽. 삼전, 그리고 송파나로 이쪽 라인이에요. 여기 없다가 생겨버리니까 이쪽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 건물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3배 뭐 이상씩 올라 버렸으니까. 그런 게또 새로운 신한선선. 그리고 또 추가 어디죠? 바로 구호선 4단계. 네, 구호선 4단계입니다. 이게 구호선이 4단계가 이어지면서 여기에도 똑같은 게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중앙보은역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가요. 이게 4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데가 네, 이쪽이 생태공원 그리고 여기 고동역 그리고 여기 2시고요 이쪽 라인을 중심으로 건물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한 40억 예, 그리고 작은 건물은 20억대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40억 기반으로 해서 예, 이쪽은 건물을 보시면 예, 찾을 수가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오늘의 질문 솔루션은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한 번에 지금 처분하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고 건물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다만 이 주택을 하나만 처분해도 이 주택가격이 비싸서 건물을 살수 있는 분이라면 주택을 하나 처분해서 제가 말씀드린 자리들을 유념있게 보고 건물을 매입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죠. 예. 또또란 두채는 유죄를 하면서 예, 또 하나로 예, 또 하나의 입주권을 바라보고 이 석상투자 예, 석상 이게 지금 핵심 키입니다. 이 투자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 입주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이제까지 옛날 2008년 뭐 그때 아파트들도 반포지공도 그렇고 다 예, 기본 룰은 입주권 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왜 입주권을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기존에는 이 상가 소유주가 입주권을 선택해버리면 상가의 감정가액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냥 조합원 분담금을 다 내야 돼요. 이건 무시당하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손해 아니에요. 상가 내 감정가액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돈을 날리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입주권 선택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상금을 받고 나왔죠. 그래서 감정가액에뭐 3배에서 5배 정도 받고 나오는 사람이 되다시였다. 근데 이것마저도 바뀌었어요. 룰이. 그래서 2022년 2월에 달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상가의 감정가액을 소유주가 아파트를 골랐을 때 이감정가에 인정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아파트를 골라서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동의도 더잘될 거고 이 보상 문제로 크게 흔들리는 단지들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내용 여기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추가로 여러분들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면 오늘처럼 그 댓글 중에 하나 골라서 이렇게 솔루션, 저라면 어떻게 할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고민. 그리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가족분들에게도 링크를 전달해서 많이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동산 놀부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솔루션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 2억 정도만 있어도요. 충분히 좋은 자리들 점할 수 있습니다. 방의 신청은요. 이 제가 남기는 고정 댓글이 있어요. 이 댓글에서... 이것을 누르시면 신청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